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기계면 문성리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당이 넓고 텃밭이 약 20평 정도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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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전망입니다. 멀리까지 보입니다. 집앞에는 절대 농지라서 개발이 쉽지 않는 곳입니다. 집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 방, 주방, 앞베란다, 뒷베란다 모든 곳에 수리가 아주 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벽지만 새로 바르시면 입주가 바로 가능한 곳입니다. 거실 에서 밖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주방입니다. 아주 깨끗한 주방입니다. 화장실도 아주 깨끗합니다. 수리 안해도 입주가 가능한 곳입니다. 방입니다. 굽박이장이 있습니다. 앞베란다입니다.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오는 앞베란다입니다. 현관입니다. 주방입니다. 뒷베란다입니다. 뒷베란다에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텃밭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나무가 아주 많이 보입니다. 농사를 이쁘게 짓고 있습니다. 창고 내부입니다. 집외부입니다. 마당과 옆집 텃밭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집앞에 텃밭이 있습니다. 약 20평 정도 됩니다. 나무가 이쁘게 보입니다. 현재 보는 수도는 지하수입니다. 보일러실입니다. 집 뒤쪽입니다. 이 집은 동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와 도로입니다. 앞쪽에 국어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25제곱미터 1 5 5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도로에는 접해져 있으며 국어에도 접해져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92제곱미터 30평입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용도는 주택입니다. 층수는 1층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9년 11월 27일입니다. 구성은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앞베란다, 뒷베란다, 붓박이장, 전기콕탑이 있습니다. 방향은 동향입니다. 입주시기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보일러는 기름보일러와 나무보일러가 있습니다. 치사용 연료는 LPG입니다. 주차장은 한대 되어 있으나 마당에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마당에는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텃밭은 마당에 약 20평 정도가 있으며 또 여러 가지 과일나무가 마당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지하수는 마당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2억원입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 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15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